아휴, 허리야 여보 어디 아파? 오늘 거꾸로 매달려서 돈 훔치느라 삐끗했는지 허리가 아프네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오늘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아휴, 그나저나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도둑질만 하고 살까요? 그지만 도둑질은 늘 짜릿하잖아 스릴 있고 말이야 난 당신하고 도둑질만 해도 배부르단 말이야 여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도 점점 나이가 있고 아휴, 애들도 이제 곧 대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도둑질을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? 여보,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는 거야? 내가 아는 담미호 맞아? 미안... 하지만 언제까지나 한번 크게 훔쳐서 인생 역전한다고 이렇게 계속 숨어 살고 있잖아요 당신, 왜 하필 감옥에 나온 날 편의점을 털었는지 알아? 글쎄요? 왜 많은 곳들 중에서 편의점이었지? 기억 안 나? 20년 전 당신이 일하던 그 편의점 내가 당신을 매일 보려고 그곳에 갔었잖아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예쁘잖아? 이럴 때가 아니지 오늘은 뭘 훔쳐먹을까? 이것도 챙기고? 가투. 음. 에이 야, 엘바! 이게 무슨 일이야? 왜네 근무 시간에만 물건이 몇개 없어지냐고. 네가 다 훔쳐 먹는 거 아니야? 너 도둑이야? 그러고 보니까 이거 카운터에 돈도 얼마 없어진 것 같은데 어, 이건 너가 다 훔친 거지? 아 사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이걸 확 그냥 아유 사정이 딱하고 안쓰러워서 그냥 알바 시켜줬더니 은희는 못 갚을 망정? 이게 사장한테 거짓말만 하고 물건 훔치고 돈을 훔쳐? 안되겠다 너 경찰 불러야겠어 이 도둑! 너 가만있어! 아저 진짜 아니에요! 나 때문에 알바생이 오해를 받잖아 하...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어이 어이 어이 어, 어, 할배 자 여기 봐봐 내가 물건 훔친 거야 그리고 네 돈도 내가 훔쳤는데 야오르지 뭐? 저 녀석이? 너 뭐야? 이더둑놈 거기서! 응 느리쥬? 못 잡쥬? 이이씨. 그러니까 왜 억울한 사람을 잡아다가 혼내? 내가 훔친 건데! 야, 알바! 못잡게 신고해! 어? 전화기가 없는데요? 에이? 못 잡지. 여... 젠장... 그러면 적을 그냥 저렇게 놓치라고? 허우. 어? 어? 혹시 그때 편의점 도둑? 어어... 아놀란지 마요 신고할 마음은 없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? 그, 저 때문에 오해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기! 잠깐만요 저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네? 사실 당신이 그 시간에만 와서 물건을 훔치는 거 뻔히 알아도 모른 척했어요 어? 왜요? 왜요? 당신은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, 그, 그게 무슨 전 그냥 좀도둑일 뿐인데 자 여기까지 어? 지금 제가 편의점에서 훔친 돈이에요 제가 반을 나눠드릴게요 네, 네? 그럼 돈은 그쪽이 진짜 훔친 거라고요? 근데 왜 저한테 반을 줘요? 아뭐 어떻게 보면 편의점에서 저를 도와주셨으니 우린 공범이잖아요 편의점 돈 제가 훔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쪽이 참 마음에 드는데 저랑 같이 도둑질 할래요? 네? 기억나지? 당신이 그때 나한테 고백했잖아 기억나 아 부끄럽네 편의점에서 당신한테 한눈에 반했었거든 그래서 당신 도둑질도 숨겨줬던 거고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당신이 도둑으로 몰리는 줄 알고 구해줬는데 진짜 당신도 도둑일 줄이야 아, 상상도 못했잖아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구나 우리가 처음에 같이 털었던 곳이 편의점이었구나 아니 그래서 당신이 교도소 나오자마자 편의점을 턴 거야? 음 그래 맞아 교도소에서 당신 생각 많이 났었어 그래서 나오자마자 첫 시작은 편의점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 당신은 진짜 로맨틱한 도둑놈이야 이렇게 내 마음을 훔쳐? <웃음> 내가 좀더 로맨틱하긴 하지 여보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마 편의점은 시작일 뿐이야 이번엔 은행을 털 거거든 <웃음> 은행? 전에 은행 털다가 감옥 간 거잖아 괜찮겠어?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괜찮아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 이번 은행만 딱 털고 이제 도둑 치든 그만하자 그리고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는 거야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난 항상 당신이 하는대로 했으면 좋겠으니까 여보 믿어줘서 고마워 당신 노후에는 사모님 소리 들어야지 사랑해 여봉 나도요 여봉 얘들아 좋은 아침이구나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잘 들으렴 에? 자 얘들아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털 은행의 내부 구조란다 아빠가 전에 혼자 돈을 훔치다가 잡혔던 곳이지 역시 아빠야 전단에 편의점을 털어놓고 바로 잡혔던 은행을 털려고 한다고? 에휴, 아빠네 또답이야 아유, 뭘 잡혔던 은행을 또 털어요 그리고 얘들아, 이번에 은행 터리가 성공한다면 이제 우리 가족은 도둑에서 은퇴할 거란다. 네? 에? 아? 하지만 이 기술들을 배우려고 몇 년을 노력했는걸요? 그건 걱정 안 해도 돼. 어차피 이 은행만 돈다면 평생 먹고 놀 돈이. 우리에게 있는데 또 도둑질을 할 이유가 있을까? 그리고 너네들은 나처럼 감옥에 가면 안 되잖니. 그래. 아빠는 이제부턴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기로 약속하셨단다. 어, 아빠. 어, 아빠. 믿고 있었다고 지행자. 아빠. 그런데 질문 있어요. 은행에 몇천억이 있다고 치면 그 많은 걸 저희가 어떻게 훔치죠? 저희 네 명이서 옮기는 건 불가능해요. 너무 많은 돈이라고요. 미아야 아빠는 다 생각이 있단다. 예전에 내가 은행을 들려다가 금고와까지간 적이 있었지. 그곳에서 경찰들에게 잡혔지만 말이야. 하지만 아빠는 봤어. 정말 커다란 다이아몬드를. 누가 봐도 수천억이 될것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였어. 이번엔 돈을 더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훔친다. 으악. 역시 엄마의 마음을 훔친 괴도로팡 아빠야 역시 한수이더 멀리 내다보시는구나 나도 커서 아빠같이 더럽고 추잡한 멋진 도둑이 될 거야 <웃음> 아유 오빠 지금도 충분히 더럽고 추하게 생겼어 뭐래 <웃음> 어쨌든 애들아 이번엔 실수하면 안돼 아빠는 한번 감옥에 다녀와서 이번에 또 걸리면 아빠는 평생 감옥에 속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한번 하면 안 돼. 알겠지? 어쨌든 난 너희들을 믿는다. 우리 가족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. 이제 우리 가족이 마지막 무대야. 화이팅! 얘들아, 여기가 우리가 털 은행이란다. 와, 어이.. 아빠, 여기 너무 철통보안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무서운데. 여보, 여기 우리가 탈수 있을까요? 나만 믿어, 우리 가족들. <웃음>